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벌써 신축년의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요즘 전 세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백신은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국도 이번 주부터는 전국민 대상 그리고 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대거 백신 접종을 개시하게 됩니다 과연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충분한 물량은 확보가 잘 되고 있을까요? 아울러 태국은 백신 생산과 자체 개발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코로나 소식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삼종 세트 아시죠? 얼마 전 태국의 보건당국이 방역 관련 세미나에서 밝힌 대로 6월 7일부터 대규모 접종 시작일에 일반 외국인 사전등록은 웹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신 예약이 가능한 사람은 60세 이상과 다음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만성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만성호흡기질환, 관상동맥질환, 만성신장질환, 중풍, 화학요법을 수반하는 암환자, 당뇨병, 비만은 체중 100kg 또는 BMI 35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백신 접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페이지에 예약한 여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와 함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된 의료기록이나 대상자 이름이 들어간 처방전이며 이 증상은 1년 이상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접종 예정인 백신은 신노백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이지만 6월 7일 기준 사용 가능한 백신은 신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두 가지 뿐입니다. 태국의 한 택시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기사가 운전하는 백신 택시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pbs 방송에 따르면 방콕 인근 논타브리주에 기반을 둔 스마트 택시는 탑승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지붕 위의 led 표시 등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covidv 라는 초록색 문구가 적힌 택시를 지난 5월 2일부터 선보였습니다. 이 문구는 태국어 영어 중국어로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택시는 지붕위에 택시라는 글자나 광고판을 달고 있는데 이를 바꿔준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스마트 택시의 피스 이사는 택시를 타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택시 기사들에겐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동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의 백신 접종 정보는 태국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운행 전 신분증을 택시 시스템에 스캔하면 자동으로 표시 등에 백신이라는 글씨가 뜨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상태여서 지난 5월 24일 기준으로 2명의 운전자만 백신 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백신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소득은 이전보다 하루 평균 6 0 0바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택시를 운전하는 솜바 수빈씨는 고객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좀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며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에 백신 접종 완료 표시를 띄운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태국 왕실계 제약회사 시암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태국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7월부터는 동남아 주변 국가에도 수출될 전망입니다. 태국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은 처음이며 출하량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영자신문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보건부 장관이 6월 중에 6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밝혔습니다. 시암바이오사이언스는 현 태국 국왕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제약회사로 2020년 11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태국에서 백신을 독점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5월에 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과 미국 연구소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했으며 유일한 동남아시아 생산기지인 태국에서 주변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모든 물량의 백신을 해외에서 도입만 하던 태국이 드디어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군요. 일단 태국에서도 백신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태국이 다른 나라로의 백신 수출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 이제 태국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나라 대열에 들어서게 될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도 자체 개발에 들어간 코비드 나1 9 백신의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줄라노권대학 의학부 줄라 백신 연구센터가 개발한 MRNA 유형의 코로나 백신이 당초 계획보단 늦었지만 6월에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아시아에서 MRNA 백신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줄라COV-19이라는 이 백신은 줄라농콘 연구팀과 백신 제조업체 바이오넷아시아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MRNA형 백신입니다. 이앗 코로나 백신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는 초기 단계에서 면역 반응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약 100명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목표에는 코로나19 면역을 위한 적절한 백신 투약량을 알아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6월 안에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7월 또는 9월부터 생산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며 이 백신은 속성이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지 온라인 언론사 더 네이션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태국 내 대량 생산에 앞서 첫 백신 분량은 미국에서 시험 생산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줄라코브19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약 2주 동안을 보관할 수 있으며 배송 문제가 없으며 청소년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시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톤부리 병원은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는 10월경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신청 예약자는 6월 4일 기준 총 90만 명 이상이 집계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은 톤부리 병원과 연결된 여러 병원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데요. 예상 비용은 한도수당 2000바트입니다. 여기에 의사 진찰비 300에서 500바트는 불포함입니다. 백신 신청 예약자들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해 추후 백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12월까지 백신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환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백신 예약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접종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라인 애플리켓을 통해 병원 계정을 등록한 후 친구 추가를 합니다.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보이는 라인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성, 태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외국인은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질병에 대한 질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병원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등록 후 등록 완료된 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약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태국의 백신 공급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느낌입니다. 태국 정부는 6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하루 전날 여러 지방에서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백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부촌부리도에서 99만 명 이상이 정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할당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만4천 회분에 불과해 어플리케이션 머프롬을 통해 등록한 사람 중 6월 7일에만 백신 접종을 하고 8일부터 등록한 사람은 접종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라부리도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6월 7일에만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천회만을 할당해 6월 7일 하루만 백신 접종을 하고 이후 접종 예약자는 기다려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코누 차시마 방콕에 인접한 논타브리도와 빠툼 단이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공급된 백신이 부족해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싸남탄마사 차차이 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연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할당된 백신 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그 지방의 감염 상황에 따라 백신 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백신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싶다면 먼저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삐아윗병원과 치앙마이 람병원 등이 백신 부족으로 인해 계획대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병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왕실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쭐라폰 로얄 아카데미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입 조달하는 중국 국영기업이 개발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쭐라폰 로얄 아카데미의 니티 박사는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이 6월에 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백신은 아카데미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특정 그룹에게 유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부문 또는 기관은 아카데미에 연락할 수 있으며 백신 가격은 보험을 포함하여 1회당 1000바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쭈라폰 로엘 아카데미가 백신 배포 및 보험에 관해 보건부와 협력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 기관이 이미 아카데미에서 백신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중국산 백신 의존 경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중국산 신호백 백신을 추가로 대거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현지 온라인 매체 더 네이션에 따르면 아누틴 찬유락군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이달부터 8월까지 신호백 백신 1,100만 회분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이는 올해로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국에는 600만 회분의 신호백 백신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중 550만 회분은 정부가 구매했고 50만 회분은 중국 정부가 무상 제공한 것입니다. 그는 이달부터 8월까지 총 1,100만 회분의 신호백 백신이 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달에만 2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며 이중 50만 회분은 5일, 100만 회분은 이달 중순 나머지 100만 회분은 6월 말에 각각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1일 중국산으로는 시노팜에 이어 두 번째로 시노백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사용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2주에서 4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누띤 장관은 시노백 백신은 전 세계에서 4억 회분 이상이 접종됐지만 해당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더 네이션은 전했습니다. 태국은 초기에 시노백 백신을 들여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했었는데요. 백신 수급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태국 정부는 6월 7일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태국의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을 다룰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중국의 신노백 백신이죠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지난 5월 하순에 게시한 영상에서 태국 명문 간호대 학생들이 중국 신노백 백신 접종 후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전해드렸었는데요 태국에서 중국산 백신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술 더떠 세계보건기구에서 신노백 백신을 승인하고 아예 접종 간격까지 권고했다는 사실은 더욱 숨이 막힐 따름입니다 이쯤 되면 WHO는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중국보건기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군요. 중국이 WHO에 얼마나 자금을 대는지는 알수 없지만 상호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는 마치 지역사회를 주름 담는 조폭과 그 뒤를 봐주는 비리경찰의 관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의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의 백신 접종과 이를 진행하기 위한 백신 물량 확보는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참상이 된 태국을 코로나19의 감염대학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당면 과제입니다. 더욱이 7월에 격리 없는 외국인 여행객 개방을 앞두고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아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목표에 이르려면 백신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백신 접종 시작도 늦었고 접종률도 낮은 태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대다수의 백신이 중국산이라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나라에서 발병되었다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나라에서 생산된 백신을 믿고 맞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조차 자국 백신을 신뢰하지 못해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신호백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한 의료자원과 방역 관련 조언을 해야할 WHO는 신호백 백신을 긴급승인도 하고 구체적인 접종 권고지침도 공표하고 정말 답이 없군요. 알만한 분들이라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사항에 공신력을 기대하지 않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현재 태국에서 대다수에게 무료로 공급되는 백신은 중국 신호백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거의 백불 가까이 주고 9월 또는 10월에나 들어올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를 예약했다는 소식이 태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독점 생산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쭐라코브의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태국이 중국산 백신의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니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